용산소방서장 최성반입니다.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22시 22분경에 발생하였습니다. 장소는 용산구 이태원동 119-7번지 사망자는 그 클럽, 특정클럽 주변에 일대에서 만나고? 네, 골목길에서 주로 발생한 걸로 아,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. 그러면 클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망자 발생한현장 그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. 네. 넘어진 원인 혹시 18... 파악 아, 그 조사 중입 있습니다. 지금 음. 발생한 사상자 중에 골목길 말고 뭐 안쪽이다, 뭐 건물 안에서 있고, 뭐 클럽이나 이런 데는 따로 나오거든요? 네, 아, 현재 아, 저희가 추정할 필요는 골목길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그러면 안에서, 다른 식구들 골목 안에서 시키셨을 것 같아요? 네네. 네. 현장에서 위경! 네. 까 사상자가 골목길에서 발생하셨다 는데저 건물 안에서도 발생한 거 아니에요? 아, 그 현재 추정키로는 네. 현재 추정키로는 골목에서 네. 발생된 아, 사망자가 네, 네. 그쪽으로 아, 옮긴 걸로 아, 지금 그렇게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, 아니 아니 아 이건 추정 중에 있어요 자세한 거는 조사 해봐야 됩니다 아 네. 소방이 네. 옮겼을 수도 있고요 예예예 예. 그렇습니다 그 이게 압사사고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음. 압사사고로 추정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. 안녕하십니까 용산기엄 찬스 행사과장 최육관입니다 성함이 성함세요 네. 최울천 경정입니다. 질문 받으신 분, 브리핑 해주시는 건 없나요? 따로? 네, 브리핑은 없습니다. 마약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나요? 확인된 바 없습니다. 현장에서 경찰 뿐만 아니라 있던 사람들이 마약을 한번갖다라는 의심, 의심들이 있는데, 이 공원에 대해서 확인된 바 없습니다. 경찰 신고를 처음에 언제 오나요? 신고했대, 네.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네. 사안이 아니라서 네. 현장에서 지금 감식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떤 거 위주로 좀 진행 중이신지 네. 현장에서 감식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. 어떤 거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나요? 아, 지금 현 단계로서는 네. 확인해드리기 곤란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상합니다 식경강력계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사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. 아까 용산형사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사망하신 분 중에 신원파악 안된 분들 신원파악이 최우선이라 과학수사팀 최대한 동원해서 신원파악에 주력하고 있고요. 현장 주변 증거수집 일부돼 있고 계속 증거수집 중에 있고 나머지 원인이나 질문 주신 것들은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마약과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하게 수사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.